요번에 조금 큰타르들은는페이니이고 한데 한번 찔러볼까요? 일성으로? 괜찮겠나? 자, 강탈까지 하고, 우리 형님 버프 6개 상태에서 첫 턴에 버프 6개 툭툭툭툭 쓰고, 와. 아, 지난번에 1 0 0만원 치자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쿠 cool.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고 뜨겁게 한번 놀아볼텐데 오늘 제보 주신 덱이 있습니다 전설님 있죠 우리 덱 연구가 전설님이 제보해 주신 바로 그 덱은 촤닥 바로 이 덱입니다 자, 뭐, 뭔지 느낌 오나? 첫 턴에 버프, 쉐리 많이 받는 그 덱이잖아. 자, 에카라서 아닙니다. 그냥 근, 아서, 신왕 아서인데, 일마가 버프를 올려드릴 수 있죠? 기본 능력치 증가. 거기다가, 성물이 있을 경우, 아군 턴 시작 시한턴 동안 모든 적군의 방어 관련 능력을 20% 감소시킵니다. 방어 관련을 상대를 깎아요. 우리 형님한테는 버프 주고, 오케이. 거기다가, 우리 시그루드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군 턴 시작 시 능력치 감소효과에 걸려있는 적군 한 명당 아군에게 두턴 동안 공격 10% 증가한 효과를 최대 3개까지. 그러니까 아서가 방어관련 20% 깎는 디버프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아군이 시작하자마자 공격력 버프 10%짜리 3개 받죠 3개 받고 아서가 하나 돌려주고 상대는 방어관련 깎게있고 거기다가 쓰시는거야 <웃음> 네, 오늘 조금 기대가 되죠 오늘 딜뽕이라는 뜨거운 술을 한잔 하고 싶군요 어 근데 어, 이거? 얼굴이 갑자기 너무 무섭게 생기셔가지고 아, 옷을 이거 입으면 얼굴이 저거 나오죠 자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되노 지 버프 3개 벌써 받았잖아 상대는 방어관련 깎게있잖아 우리 얼티빈 형님 죽이지 맙시다 바로 이쪽으로 한번 쑤시고 들어가 보도록 가겠습니다. 기업 저, 버프가 7개가. 도도도도도 와! 뭐야? 이게 보통 고서로 랭업 시키고 해 가지고 이성으로 쓰셨을 때 나오는 분위기거든. 지금 이거는. 근데 왜 그냥 터집 뿐나 패서였어, 패서. 맥집 좋습니다. 우 와, 이댁 뭐지? 우리 형님 직접 때리지 않겠습니다. 버프가 6개가 받아졌고, 공격력이 39,660. 얼추 4만에 달하는. 그러면서도 형님 본인의 버프도 좀더 받아가지고죠. 자, 이러면서 강탈까지, 강탈까지 당겼어요 야, 죽지마. 한번. 아, 야, 야, 야, 잠깐만. 아 아, 저형 너무 세, 안 아, 돼! 네. 너무 세게 때리지 마세요! 어어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미안합니다, 형님. 라반 때렸어야 되는데. 버프 일곱 개네. 아, 여섯 개, 여섯 개. 우와! 야, 큰일 났다. 형님, 잠깐만요. 뭐, 이, 오히려 이런 거 각도 좋아 이런 각도 좋아합니다. 우와! 우와! 야, 좋아요! 저기든, 아구리든 간에, 얼티민 형님이 날뛰는 거 무조건 사랑합니다. 와, 봤나 방금 들 쳐맞으면서 기쁜 것도 진짜 형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쳐맞을 때도 기쁩니다. 까크당! 다수가있습니다 이야, 이대 어때요, 여러분? 이대? 비데기또 미친 이유가 뭐냐면, 시그루드 자석도 버프가 많으면 증폭이 꽤 세요. 아까 비델리를 한대 치려고 했는데 직붙거든. 자, 좋아요. 오늘 제가 우리 형님한테 맞아보는 거 좋아서 우리 형님 빨리 따지 않고, 딴 쪽을 따도록 할게요. 딴 쪽을. 요거를 먼저 쓰고, 버프 한 스택 더 쌓고, 이걸 한번, 아니아니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좀 다르게 볼게. 올리고, 강탈 당기고 하나 수신 볼게, 그냥. 이거 어때? 이야, 푹, 푹, 푹. 딱 크닥 땡겼죠? 10만인데 더 땡겨서 지금 버프 많아요. 248,000. 쾅. 396,000까지. 방금 치명이 처음에 툭툭툭툭까지 치명이 안 터지다가 뒤에 두두두두 터지면서 터집었어요. 역시 치명이 중요하고, 그래도 일단 방어 관련을 또 20% 깎기 때문에 치저치방도 깎았다고 봐야죠. 어, 아서를 공격합니다. 우와! 우와! 역시 우리 형님. 오늘 약간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님을 14일 따지 않겠습니다. 요즘 내가 긴장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즐기도록 할게요.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꽉 크닥 3 9 8점0 그레이지 프로미너스 바바박! 크닥! 3 9 5점0 완전히 막 <웃음> 너덜너덜하네. 뚝뚝뚝뚝뚝 372,000에 카 크닥까지. 한번 세게 쳐주세요. 좀 기쁨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 형이네요. 삼성이었으면 다 죽었어요. 다 죽어라, 우리 애들아! 빵! 아,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캉! 파이널! 크로미너스 꽉 크닥! 92만 사천. 한 명한테 92만이라고? 올주 300만 나왔나? 야 이게 엄청난 딜뽕인데요? 아 우리 전설님이 또내 취향을 너무 잘 알고 이런 괴물같은 덱을 추천해주셨구나 아 가만있어봐 그러고 보니까 아군 종족의 생명관련 1 5까지 있구나 이로써 며칠간저더 좋아지신거구나 생관 1 5가 올라가있어요 툭툭툭툭툭툭 일상 하나로 69만 벌천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일상 하나로 우와 야다 어디갔노? 제가 초살로 보여드렸던 거는 내가 봤어요 2성으로 쑤시고 2성으로 크레이지 프로미너스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맞지? 근데 이게 2성이 아니고 1성인데 1성인데 개 돌았 보네 근데 패가 개 돌았다 야너 이러다가 죽을 수 있어? 우리 와서 퇴근하고 형님도 퇴근하시면서 폐가 다 사라지고 아주 깔끔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혼자 남은 트이고 와 도발까지 무서워 죽겠네 아 이걸 어떻게 수시야 더잘죽이던 선물이 날까 아니꺼 네 한번 볼게 야니도흉포 하나 던져봐 자 그래도 삼성 강탈이라서 공방 2 5 강타 상태에서 촥! 빡! 1 5 1 158,000. 나쁘지 않죠? 그래도, 딜이한건 말이다. 1승에 보통 한4 6 8천 정도 나와야 되는 그런다 아니, 이 형님 딜을 이제 충 이 즐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살것 같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이게 또 놀라운 점은 뭐냐면, 다 인간 종족이라서 우리 아서의 생명 관련 능력 15퍼까지 받았다. 생 관능이면 어, 재생률도 좋고 회복률도 좋고 생명력도 높고. 그런데 말하는 가운데 무서운 대기 나타났네.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여클라리다야 잠깐만 어 나우홈이 대기예요. 나우홈이 대가 왜 40만 나와? 뭐. 일성 전세기가. 야왜 이거 뭐, 이 딜이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어머. 야 누구 어디가 졌는데 방패 무사야, 니 설마 부활 빠진 난니 피가 왜꽉차 있노? 자, 그러나 이대의 단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우리 형님 패가 안 뜨면 이 자석들이 그나마 시그루드가 이마 괜히 쳐줘가지고 이마 분노 쌓이면 피곤해지거든요. 우리 봤제, 분노 쌓였을 때 그때 300만 뽑았다네 형이. 괜히 애매한 걸로 치주지 맙시다. 필살기 봉인까지 걸리고, 야, 봉인이 왜 걸리더라? 아 스킬을 안 쓰면 맞다, 맞다. 해골 모양의 그 디버프, 아예 안 쓰면 안 되지. 근데 그러면서 우리 형님 그 패를 좀 받길 바랬는데. 안 떴어요 패가 방탈하고 죽여버려 어디서 인마 가리니까 봉인같은거 해가지고 점폭팍오오 센데 시그루드야 휘윙 자스가 어디서 인마 형님을 지금 피사기로 겨누고 있어 어? 우리 형패를왜 이렇게 안주는거야? 이 찌그레기 자스 아 찌그레기 아 미안하다 그걸찌그레기말고했어 미안하고 어 잠깐만 잠깐만 안돼 아그 다음 요거 이성자리 하나 준비돼 있었는데 근데 시그루드 방금 매서웠어요 그죠? 빡 하는데 그 단단한 나우홈이 피가 거의 막 이렇게 날아가니까 자 계속해서 결투에 들어갑니다 템 세팅 좀 알려드릴까 이거는 오늘 그냥 딜뽕 재미로만 볼게 아니라 따라 해봐도 좋을 때인 것 같거든요 일단 얼티민 형님 맹회 쓰고 있습니다 맹회 시그루드 생철 근아서 생철입니다 서브에는 라반 들어 있고 라반도 생철 쓰고 있습니다 이아스이자식이 오늘 많이 뜨네펜아 이번에도 강탈 땡기고 바로 한번 손가락 쑤시 볼게요 마신되게 했지만 한번 찔러 볼게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꾹꾹꾹꾹꾹꾹베스타가야아무리 <웃음> 그래도 베스타가 일성 한방에 죽을 애는 아니야아무리 그래도 베스타는생철 세팅이고 그렇게 쉽게 죽는 친구 아니에요 무슨 랭업 받아가지고 막 세게 찌른 게 아니라 1성으로 쑤시는데 애가 테스트가 터질 정도면 이게 어마무시한 건데? 야, 이거 난리 났다. 뭘로 죽일까 지금. 아까는 패가 질질그러더니 이번에도 너무 잘 떴네요. 이성 프로미넌스 한번 보고요. 야, 너 죽으면 안 돼. 진짜 좀 견뎌줘. 진짜 제발, 형. 어? 우리 형 살살 할 테니까 프로미너스푹푹퍽퍽 크당! 62만. 좋아. 견뎌줘서 고맙다, 얘들아. 이번엔 갈게. 어때?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자, 이 정도. 하하하하하. <웃음> 시원하구만. 계속해서 결트 계속 들어가 봅니다. 진정되죠? 착! 하면서, 와, 버프가. 바로 이렇게 붙어주니까. 요번에 조금 끈타르드은 페이엔이고 한데 한번 찔러볼까요? 일성으로? 괜찮겠나? 자, 강타까지 하고, 우리 형님 버프 6개 상태에서 첫 턴에 버프 6개 툭툭툭툭 쏘고, 와. 야, 진짜. 페이이고 뭐고, 그냥 일성 직원 한 방에 그냥 끝났습니다. 이 덱은 제가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꾸찌님 중에 전설님 덱 연구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이거든요 많은 아이디어를 저하고 톡으로 나누는데 와 와, <웃음>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코스카 고인 특집 할때그 덱이 댁이 이 덱이거든요. 요자리 코스카 형님 들어있었는데, 와, 얼티민 형이 나올수있까더 하겠지. 그래. 더 심하겠지. 지금 버프 6개 상태잖아. 그럼 이 스택 하나 더 쌓아주시고, 지금 한번 수십 보고, 누구 살아남으면 그냥 한번 증폭 한번 시도를 치 보겠습니다. 크레이지 프로미넌스 꽝꽝꽝, 꽝. 자, 일성 하나 47만 8천원. 아, 팔천원이란다 47만 8천원. <웃음> 내가 이게 또 이렇게 돼버렸네. 빵. 우와다 죽었잖아. 최후의 불꽃 때문에 살아나온거고 와 이거는 뭐내 우리 형님 최후의 불꽃 볼 수가 없으니까 와 오케이 삼성온다 한번 맞아 보고 싶어요 맞아 보고 싶어요 꽝까지 오케이 요정도 아, 더 세게 맞길 바랐어요 아 요렇게 우리 형님 필살기도 입고 한데 마무리가 돼야 됩니까? 야 우리 저 형님 필살기 한번 맞아드리자 우리 형님의 저 최후의 불꽃 저거를 꺼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 한번 쳐주세요 어차피 안지는 건 알고 있는 거야 꿩 하면서 와 우리 다 녹아보고 있고 살아남았습니다 형님 반가웠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이투를마무리할 텐데요 이핵 한번 따라해봐 봐 괜찮다